우리를 보고 헛고 우원의 그야도 빼빼 네. 기다렸고 띄워줄만은 지금 불타는 걸물 헤어진 여기 제한이 여기 함께 우리가 우리가 영원하게 하게 약속했던 둘안은 무언가 무언가를 속에서눈등을 돌리지 못하지 모래삼그거지만가 울대서 울 I'm g o n a g t some more. 넘넘해 넘만 너도 나를 이해하여 지목해서 엄망이 너무 게 함께 함께 속에서살아 지금 은아무엇가 하사사정진 저 지금의 어디 우러진 올해 전부 다거지인가 내일은 그대에서 춤춘 꽃양이니 어. 우리가 그 꽃을 향해 감할것 같으니 기분이 느낌이, 느낌이